동아, 이거 한번 따 보자. 집제잘 열린 거 요거 갑자기 어 주세요. 여러분, 우리가 7개월 동안 빈 유즈나무로 따 보겠습니다. 거즙이 내리는 거아 <목소리도> 야 이쁘다 이거 오렌지급인데? 진짜 오렌지급이다 위로. 옆으로 자른거랑 위에서 자른거입니다 야지우가 지우야 <웃음> 유주나무 해봐 유... 이거 미니 귤나무야 지우야 어, 미니 귤나무. 아빠가 미니. 잘 키워서 우리 지우줄게요. 응? 네. 열어볼게요. 크어? 크지, 정호야 응. 아, 지워. 너무 이쁘지? 응. 2020년 4월 10일 유주나무. 우리가 키워볼 거예요. 아주 싱그럽게 잘 열렸습니다. 야, 벌써 이귤 냄새가 난다. 아, 냄새가 진짜 음 꿀이에요. 와. 자, 이제 한번 잘라볼게요. 뭐 보세요? 이거 맛있을 거예요. 자, 보자. <목소리> 여러분, 이제 뜯어보겠습니다. 한번 냄새를, 냄새를 한번 맡을게요. 음. 와, 진짜 냄새 좋습니다. 정우 손바닥에 한번 올려보자.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냄새는 귤이랑 똑같습니다. 자, 한번 껍질을 까볼게요, 정우가. 당신 한번 봐봐. 아니 돼, 귤 같은 귤. 오 똑같아 완전히 대박. 아니, 똑같아요. 와 똑같아요. 진짜 신기하다. 우와. 와 정말 귤랑 똑같아. 잠깐만 자세히. 우리는 똑같습니다. 신기하다. 와 내일. <웃음> <웃음> 이거 귤 아니야? <웃음> 이거 완전 귤인데요 여러분. 와 진짜 신기하다. <웃음> 이 <이거> 목박 <먹방> 아닌가요? 미니 귤 목박? 가까. 습 와. 자 일단 잠깐, 와. 모양 형태는 지금 완전히 귤입니다. 귤과 똑같습니다. 아 네. 대박이네요. 신기하다. 한번 하나. 까봐 정우야. 안도 지금 관상용도나 이제 청으로 담가서 먹는 건데 네. 실제로 먹으면 굉장히 시다고 알고 있습니다. 시가 네. 있습니다. 어. <웃음> 조금 신데 진짜 대박 맛있습니다 아 그래? 여러분 그럼 집에서 귤도 한번 키워보시고 어, 직접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럼 안녕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 응.